안녕하세요 사장님들. 오늘은 서 만들기 할 거예요. 저희가 되게 맨 처음에 올렸던 영상에서 서 만들기를 하기로 했었는데 그게 생각보다 잘안 보인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은 서 만들기를 할 겁니다. 서 최종 완성본은 보통 이렇게 생겼죠. 길이가 굉장히 작고 기껏해야 한 마디죠. 한마디 정도밖에 안되는 요 선을 만드는게 생각보다 어렵고 어렵진, 않아요. 어렵진 않은데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좀 걸리죠 그래서 이렇게 1인칭으로 만드는 영상 보여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첫번째 준비물은 빨대겠죠 빨대 하나 준비해주신 상태에서 요 빨대를 잘라줄겁니다 빨대와 가위 가져다가 준비해주시고요 요 빨대의 길이를 길이를 어느정도로 자르느냐면 은요 손에 한 마디 정도 되는 길이를 먼저 자를 겁니다. 자 이렇게 수직으로 잘라주시고요. 자 이렇게 나온 빨대는 길이가 좀긴 편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맞게 조정해 가면서 쓸 겁니다. 자이 길이 손한 마디만큼 되죠? 자 이거 빨대를 잘 보시면은 빨대를 이렇게 잘 눌러봐요. 눌러보다 보면은 이게 반원과 반원을 붙여서 만든 플라스틱 빨대입니다 대부분의 빨대는 이렇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잘 눌러주다 보면은 누르는 부분이 생깁니다 이렇게 촥! 이 이음새 부분이 접혀요 요런 모양이 나오게 되죠 자이 부분을 이제 꾹꾹 눌러줍니다 이게 이제 이 지금 누르고 있는 부분이 우리가 입을 대게 될 부분이죠 바람이 들어가는 구멍이 될 겁니다 요 끝에 부분은 이제 태평소 취구에 들어가는 부분이 될거고요 이렇게 쏙쏙 쏙 끼워서 불게 될 겁니다 자 형태는 어떻게 잡힐지 이제 준비가 됐어요 이렇게 손으로 꾹꾹 눌러주다 보면 약간 납작해진 게 보입니다 하지만 이 상태로는 소리가 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좀더 가위를 가지고 가공을 해줄 겁니다. 우리가 입이 닿는 부분인 치구이 부분 지금 납작하게 눌러서 네모나게 됐습니다. 자, 이 네모난 부분의 귀를 우리가 가위를 통해서 조금씩 잘라줄 거예요. 자, 오른쪽 귀를 살짝 잘라주고요. 너무 살짝 자른 것 같은데 살짝 더 잘라줄게요. 다음에 한 바퀴 돌려가지고 다른 쪽 귀도 평딱 잘라줍니다. 이렇게 해도 좀 뭔가 네, 보이시죠? 양쪽 귀가 다 잘린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소리를 낼 준비가 됐어요. 모양 자체는 우리가 다 만들었습니다. 보이시죠? 살짝씩만 잘라준 상태입니다. 오각형이 됐죠? 자, 이렇게 되면 소리가 나는데 문제는 빨대가 굉장히 뻣뻣합니다. 이 태평소가 소리 나는 게이 서가 떨면서, 르르르르르 떨면서 나는 게 태평소 소리이기 때문에 이 서가 좀 야들야들하고 부드러워야 되는데 한국에서 만든 이 빨대들은 좀 품질이 좋아서 굉장히 뻣뻣한 상태입니다. 한번 요것만 가지고 소리를 내 볼게요 소리가 나긴 나는데 굉장히 많은 힘을 줘야 소리가 납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포를 쓸 겁니다 제가 예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플라스틱 통에 이렇게 사포를 잘라서 넣고 다니면서 활용을 한다 이 플라스틱 통 안에는 여분의 서까지 준비되어 있고요 이통 위에 서를 냅두고 우리가 이제 설을 갈아줄 거예요. 이 입이 닿는 부분 있죠? 자, 이거를 좀 야들야들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갈아줍니다. 자, 갈 때는 이 입이 닿는 부분을 엄지손가락 밑에 깔고 이렇게 사포에 대고 쓱싹쓱싹 문질러줍니다. 그리고 이쪽 면을 잘 문질러줬다면 다음쪽 면도 뒤집어가지고 문질러줄거예요 양쪽면 모두 쓱싹쓱싹 사포에 문질러줍니다 사포에는 이렇게 플라스틱 가루가 묻어 나와요 하얀색으로 자, 건강에는 좋지 않기 때문에 서불기 전에 항상 물로 깨끗이 씻어 주시던가 여의치 않으면 침을 묻혀서라도 플라스틱 가루를 꼭 제거해주세요 이렇게 면으로 갈아주시고 굉장히 많은 시간을 갈아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생각보다 그렇게 오래 갈지는 않습니다. 자기가 불기에 좀 부드러운 정도다라고 되면은 그만 가셔도 됩니다. 이렇게 면으로 갈아주셨죠. 지금 이것만 해도 굉장히 부드러워진 상태입니다. 이 납작해진 모양이 잘 유지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납작하죠? 자, 이 상태에서 우리 이 끝선 양쪽 끝선도 살짝 갈아줍니다. 자, 이렇게 갈아주시면 은 서가 면을 갈아주는 것보다 굉장히 빠르게 연해집니다. 대신에 많이 갈게 되면 은 서가 망가져버려요. 아무래 선으로 가는 게한 번에 확 줄어들겠죠? 자, 이 상태에서 지금 제가 만져보기에는 굉장히 연해진 상태입니다. 소리도 쉽게 날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 놓은 다음에 이제 미세 플라스틱을 좀 제거한다는 생각으로 가능하면 물로 제거해 주시고요. 자 깔끔하게 되었으니까 이 상태에선 소리가 날 겁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서가 살짝 긴 편이에요. 우리가 만들 때 조금 길게 시작을 해서 불어 가면서 이긴 길이를 조절을 해주시면 됩니다. 뭐이 서가 길다고 해서 음 자체가 변하는 건 아닌데요. 개개인이 스스로 느끼기에 아 내가 가장 편한 길이를 찾으셔야 됩니다. 태평소를 불때 뭐 짧게 불면 짧게 불수 있겠지만 최소 5분에서 10분은 부실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 길이를 맞춰서 자기 입에 최적화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우선 물로 간단하게 닦고 올게요. 네 설을 물로 닦아왔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여기에 꽂아주고 이제 소리를 한번 내볼게요. 여전히 서가 굉장히 긴 편입니다. 자, 요거를 길이를 조금 뒷부분에 조절을 하겠습니다. 자, 요때 중요한 거는 여기도 자를 때도 평행하게 잘라주시고요. 삐뚤어지면은 이 삐뚤어진거에 맞춰서 잘라주시면 됩니다. 굉장히 짧아졌죠? 요것만, 요것만 겨우 잘라냈는데 굉장히 길이가 짧아진 느낌이 듭니다. 저는 요정도 길이가 딱좋은것 같아요. 요정도 길이가 딱좋은것 같아요. 자이 상태에서 껴주고 부드러워진 서로 불어 주시면 됩니다. 좋네요. 자 이렇게 서 만드는 거 1인칭으로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영상 보시는 분들도 서 만드는 거 많이 연습하시고요. 서 한번 만들면은 오래도록 쓸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플라스틱 통 같은 데 넣으면은 오르도록쓸수 있으니까 많이 만들어두시고 그때그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